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어, 푸다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번 토이 스토리 다구 영상 이어서 이번에는 푸를 우 준비를 했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 네, 제가 갖고 있는 굿즈들과 뭐 다양한 그런 상품들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월갈가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이 각도 때문에 제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 이제 다크로 준비하기 전에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가지고 있는 조명들을 다 켜줘야 됩니다 얘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디즈니 스토어에서 샀던 어, 트리 조명인데 말씀드렸죠? 여기 귓대기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뭐 켜지지도 않네요 이제 배터리가 다든지 조명이 켜지지도 않아요 하나하나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도 켜보고 이 조명도 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런 식으로.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푸어 아이들을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준비해봤는데요. 일단은 닦으라 하기 전에 이렇게 손을 짠. <웃음> 이거는 보이는 대로 록시땅 핸드크림이에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생일날 이렇게 저랑 같이 일했던 스타벅스 직원 데이지가 선물을 줬는데 그동안 안 뜯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닦기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네. 아, 고마워요, 데이지. 아주 잘 쓸게요. 와우! 예뻐. 20%. 20%가 뭐가 들어있어요. 버터야, 뭐야. 이것도 하나 힐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 야! 비싼 핸드크림 아, 역시 도움이 좋아 비싼 게 좋지 푹 쓰면 되네 아주 좋네 아주 좋다 야 반찔 반찔하네 고마워요 데이지 일단은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수원 거기에 푸 카페 가고 결국 샀습니다 이렇게 결국 사. 너무 예쁜 그림들이 많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책상 앞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잘 붙여놓으면 이것도 하나의 인테리어가 된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짠, 제가 이거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개봉을 해 볼게요 음 이렇게 해서 어 짱기 정기, 짱기 정기, 돌기탱 이렇게 두고 이렇게 책도 두고 타이프도 지 마음대로 잘안쓰네왜잘안 써? 이상한데? 이런 동작들을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동작들을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책을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두고 이거 올리고 뭐 이렇게 H 올리고 이 기립이 잘안 되는데?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 이게 잘안 쓰잖니 사기야? 뭐야? 왜 이래? 피 얘, 얘가 잘안 쓰네 어, 화내면 안 돼, 짜증 내면 안 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 부들부들 떨려 어이씨 얘는 팔하고 손하고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꼭 앉을 수도 있어, 어, 이렇게 이렇게 잘못 앉네, 응. 됐어, 퓨아 푸 앉혔어요, 좀더잘 보이게 땡겨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피그해서 이렇게 앉혀, 티거도 이렇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요딴식으로 이렇게, 예, 아우, 이렇게 꿀단지 이렇게, 요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딱그로이렇게이런 식으로. 너무 귀엽죠? 완성! 전에 1탄에 나왔던 제 다이어리, 토이스토리 컨셉으로 꾸몄었죠? 푸 관련된 스티커들이 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 스티커들을 제가 갖고 있는 스티커들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이렇게 요런 스티커도 있고, 요런 스티커도 있고, 너무 뭐야, 얘는 왜 있어? 이런 스컷, 스티커도 있고, 많아 많아! 더 있어 더 있어! 키즈아트 비님이 이렇게 또 선물해주신 푸 스티커 준비되어 있고요! 요 스티커, 얼굴! 어, 푸대가리 스티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네는 뭐냐면 파우치에는 그냥 따구리그 외에 꾸밀 수 있는 이런 스티커들 있죠? 그런 스티커들을 한대 이렇게 넣어 놔봤거든요? 다이코마 일러스트 작가님이 또 선물을 주신 이렇게 너무나 귀여운 요 다람쥐 아이들과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꾸며볼건데 짜잔 여러분 이것봐요이것봐요 봐요. 노트 이거 뭐라그래요 속지? 키드트 비님께서 이렇게 또 저에게 선물을 요거는 비디오 플레임 노트 이건 이제 가계부 쓰는 뭐 그런 용도예요 근데 제가 가계부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잘 안쓰는데 쓰는 돈이 더 많아 들어오는 돈 보다 그래가지고 잘 안쓰긴 하는데 한번 하나씩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지퍼팩 인가봐요 여기 이제 스티커 집어넣을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힐링 영상 아니겠습니까 군형이, 여러분, 군형이 막혀져 있어요. 이 군형을 뚫어줘야 돼. 뚫어! 지가 뚫게, 여기 딱! 꼽아줘! 아! 이렇게. 오, 쏙쏙쏙 잘 들어가요, 여러분. 탁! 닫아줬어요. 이제 여기에 스티커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스티커를. 이렇게. 어, 너무 아주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오, 어, 아주 잘 들어가고요. 예. 어, 아주 빵빵스하게 <웃음> 이렇게 두께 쓰봐요 여러분. 그리고 얘네는 얘는 잘봐요 여러분 여기 너무 귀여워 짠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시나 푸르된 이거 뭐야 클립스 이것도 우리 빈님께서 또또 또 선물로 주신 거랍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건 제필통 뭐 없자 필통은 뭐 없어요 여러분 그냥 볼펜 때가리하고 뭐 형광펜 때가리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짠푸 <웃음> 푸우 거울이에요 푸우 거울 손거울 너무나 컴팩트한 사이즈의 푸우 거울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수첩도 갖고 다니곤 합니다 색감이 아주 뒤집어지는데 너무 귀여운 제가 좋아하는 약간 이 청록색이에요 이거 민트 찐민트 오늘 할 일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체크하는 거죠 해야 될일 따다다다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러분 꾸며볼 건데요 자 여기 3월달 걸 한번 꾸며볼게요 근데 3월달 별로 이게 예정된 게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요거 너무 귀여운 거 같아가지고 요거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텐바이텐에서 파는 거 같아요 과감하게 뜯어줘 어머 뭐 없어 아주 재질도 되게 봉이가 아니라 약간 코팅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얄매또 생각보다 아니요! 예전에 푸마스킹 테이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포스터! 포스터 느낌인데 이거를 한 면에 붙여줄 거예요 아주 자리도 딱이네 여기가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붙이니까 더 색감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샀냐면, 아주 먼 옛날 러브마켓에서 구입한 마스킹 테이프예요. 뭐 러브마켓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통신대 입구인가? 네, 그쪽에 있는 그 소품샵인데, 진짜 거기도 너무 예쁜 거 많거든요? 근데 안 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또, 아 한번 가야돼. 이거는 그 다이소에서 구입한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이런데다가. 다꾸의 기본은 뭐야? 다꾸의 기본은 빈 곳이 없어야 돼. 빈 곳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붙여주고, 또귀여운 클립들을 꼽아줍니다. 어, 이렇게. <웃음> 오, 너무 귀엽잖아? 어쩜좋았네 너무 귀여운데? 3월 달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한 방에 필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다 괜찮지? 아니야? 아, 아니니? 이왕이면 세 마리가 다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조꾸미들. 이런 조그미들다 뜯어볼게요. 텐바이텐에서 파는 푸웨이 이렇게 한번 대봐 이게 또 투명이니까 또 대보기도 좋고 아주 좋잖아요 이렇게 메인을 먼저 꾸며야 되니까 그냥 얘 붙일래요 이큰 아주 과감하게 끝에 가장 자리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붙여줬어요 얘뭐 이렇게 겹치지만 뭐이 느낌 이렇게 하늘에 떠있는 이 구름을 타고 가는 코딱지만한 꽃잘 보이지도 않네 3월달에 행사! 하.. 3월달에 행사가 뭐 없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3월달에 행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쓸게 없는데.. 뭘 써주니? 3일, 3월 3일짜리 대한독립 만사를 써야 되나? 땡겨 땡겨 줌줌줌줌 줌, 줌, 줌. 심지어 여기 3일짜리로 써있어 웬열 이렇게 이걸 <웃음> <그걸> 한번 써봤어요 <웃음> 별난리, 스마일 난리 이렇게 아까 입체에도 있고 티 나와있어요 이렇게 약간 보이시나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일 여기에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한번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툰 형식으대된 마스킹 테이프인데 얘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여기 거의 끝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위, 싹둑큰 아이들을 붙여줘야 되는데, 엽서북을 보면, 이런 애들은 엽서로 쓰기에는 조금 아쉽지만, 잘라가지고 쓰면 또 괜찮은 아이들.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라. 잘 잘라서. 끈적끈적. 자꾸는 답이 없어 그냥 내 필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봤을 때 괜찮은 대로 이렇게 꾸미면 되니까 얼마 좋아 요 여러분 답이 없는 삶 응? 답 없다야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이 다이어리의 세계를 제가 이끌어 나가는 거죠 어쩜 좋니 명언이 다면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딱푸 왕푸 어, 너무 크다 근데 풀을 이용했어 토스토리 풀이야 또 풀도 잘 나와 이렇게 사각형으로 아니, 사각형이라 삼각형으로 풀이 이런 게 어디 썼어? 옛날에 물풀, 물풀 막 손에 다 달라붙는 물풀 갖고 칠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탁 붙여줍니다 너무 크죠, 여러분? 근데 쓸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커도 상관없어요 근데 욕먹는 거 아니니? 이게 무슨 다구냐 하면서 풀또 여기 하나 더 붙여주고 이제 형광펜 노란색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가 막 칠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난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아 이렇게 어잘안 아, 보이네 색깔이?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보이면 안 되는데 노랑색이? 색깔이 잘 보여야 좀 재밌거든요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핑크색은 잘 나올지 모르겠네 위에도 잘안 보여 뭐 이래? 안 지워지는 걸로 해볼게요 지워지는 걸라서잘안 보이는 것 같아 아우 형광펜이 다 안나와 에, <웃음> 아나 진짜 미치겠네 일단은 많이 이렇게 칠했잖아요 여러분?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형광펜이 잘 안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원래 이게 형광펜이 잘 나와야 되는데 형광펜이 안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 <웃음> 이 느낌이 아닌 거 알죠 여러분? 이게 아닌데 그지 같으면 뭐해? 스티커로 메꿔주면 돼요 여러분 스피커로. 귀여운 피그렛으로 메꿔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너가 좀메꿔주라 아이쿠, 아이고 너무 진 피그랫 이렇게 아주 감쪽같이 여러분 <웃음> 한 글씨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3, 4, 숨겼다. 숨다 숨겼다.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써봤습니다. 아, 세상 초딩 글씨. 같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글씨예요. <웃음> 꿀이니까 또 이제 꿀, 꿀 이렇게 흘러내리는 표현, 이런 거. 이런식으로 하는거예요 이렇게 다 채워나가는거지 또이 밑에도 이제 내일거 준비 꾸며나가면 됩니다. 아우 당 떨어져 너무 힘들다 당 떨어질 땐 뭐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베어리스타 오가니 곰젤리가 있어요 이렇게이런걸 하나씩 먹어주면 돼요. 너무 귀엽거든요 짠 이렇게 또 노란색 곰이 나왔어요. 젤리 이렇게 하나씩 먹어주는거야 이거 하리보보다 되게 잘 씹히거든요? 하리보는 약간 질기잖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주시한 맛이 되게 강해요. 당 떨어질 때 베어리스타 오가닉 젤리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내일은 여기다 이제 일기를 쓰는 거죠. 오늘은 시부렁시부렁, 시부렁 했다. 아이거 갑자기 또제 예전에 디즈니랜드 갔었을 때크리스토퍼로 갔던 그 사진이 이렇게 딱 있네요. 일단 다꾸는 끝났어. 다꾸는뭐없어 요렇게 푸들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배불뜨기 피겨 푸 있고 얘는 시즈비 시네샵에서 예전에 팔았던 이제 팝콘통이에요. 이제 누이모즈 이제 꿀벌 옷을 입고 있는 푸고 얘는 여러분 얘는 진짜 얘도 예전에 받은 거거든요. 티백을 넣고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우리는 거래요.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이렇게 붕떠 있는데? 그리고 얘는 이제 디즈니에서 파는 이제 꿀이야? 꿀~~뭐야? 뜯어먹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꿀벌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음! 레몬맛이에요 여러분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웃음> 얘는 조명이에요. 라방에서 보여드렸나? 인스타 라방? 가끔 여러분 인스타 라방에서도 이렇게 제 소품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온 하니까 인스타도 많이 놀러 와주세요. 푸우가 이렇게 꿀 야자수를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그한 장면을 이렇게 조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저 오늘 네, 준비했던 푸우 닭구. 우리 디즈니 전문 어, 유튜버로서. <웃음> 디즈니 관련된 많은 상품들과 어, 굿즈들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컨텐츠는 뭐할까? 월간 굿즈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굿즈 나눔 이벤트를 할 거니까 여러분 다음 영상 꼭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음, 노아 스토리 네, 노아였습니다. 네. 꿀밤 되세요. 안녕. 아 어, 힘들어. 뒤집어 주겠어.